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제 브이로그 찍게 됐는데 먹고 봐야겠죠? 그래서 어, 저희가 요즘 이제 밥을 해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밥을 먹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희 사랑스러운 피스 분께서 저희를 위해서 선물 주신 밥통인데 되게 잘생기지 않았나요? 제가 한번 칭찬했었어요. 밥통이 너무 잘생겼다고 칭찬했 쓰는데 이거 봐요. 이거 봐봐요. 이렇게 해서 잠금... 어, 뭐야? 잠금 풀렸다. 이렇게 해서 딱 하면... 오... 저가 어저께 해뒀던 밥이 있습니다. 밥 한번 퍼볼게요. 굉장하죠? 앞으로도 잘 부탁해? 와 진짜 너무 너무 대박이지 않나요? 픽스분들? 이 모든 걸 제가 정말 존경하고 정말 평소에도 너무 사랑하고 감사드리는 수훈형 어머님께서 제 일을 위해서 이렇게 다 해주셨습니다 수훈형또 이제 이 접시를 챙겨왔어요 먹을 만큼만 덜어서 먹으러갑니다 요즘 수훈 형이랑 저랑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되게 센스있게 적으셨어요 보여드릴게요 단백질은 에그지로 <웃음> 진짜 진짜 맛있는 총각김치 너무 맛있어요, 진짜로. 열무김치도 해주셨었는데 둘다 되게 맛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픽스 분들도 응. 식사 맛있게 하세요. 음. 심심한데? 자기야! 네? 응? TV 좀 틀어봐. 뜬곡 야니다 컷. 바로 이런 부분. 지금 슬라이 로케이션 아주 좋은나 자기야! 깻잎도 이렇게 깻잎 진짜 맛있어요 밥 음. 정말 집밥 먹는 느낌이라 너무 행복합니다 자기야! 자기야! 응? 소리 10! 자기야! 자기야! 소리이 소리이 50. 50. 50. 50. 50. 50. 다0 50. 50. 50. 아0 50. 50. 50. 50. 50. 50. 50. 물 리더 맛있어 응. 건강에 좋아지고 피부에도 좋아지는 물입니다이은니이형 어머니 진짜 이 맛있다. 어머니다이봐 주세요. 진짜 맛있어요. 감성이 많이 남아서 밥을 네. 바로 겠다다도망가겠다 다음에 다음에 저희가 밥 파를 없애 드릴게요. 오늘은 밥이 되어 있어서 다음에 저희 살쌀 쓰는 것도 보여 드리고 아. 아기 <웃음> 배부르다. 다 먹었어요, 픽스분들. 폭광. 와우! 이거 뭔지, 뭔지 아시죠? 넣어주세요. 와우! 그러면 저는 이제 어, 설거지를 하고 오늘 브이로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러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한 3배속으로 넣어주세요. 자, 방이 있습니다. <웃음> 제가 말했어요. 귀로 찍을 거니까. 방이 한번 있어달라고. <웃음> <웃음> 어... 어, 허리 아파. 혹시들은 <웃음> 설거지하는 어. 허리 안 아파요? 어, 허리가 아프지? <웃음>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어... 저희 멤버 병문 형이랑 같이 마리오 카트 해볼 거예요. 내가 오늘 온라인 면허 땄잖아요. 그쵸. 땄죠. 바로 자도, 시작. 저도 뽑았어요, 저. 저도. 공기청정기 차. 저, 저 빨간 차. 형, 의자차? 네. 음. 의자차, 저 유자차. 저는 의자 차차 할게요. 그럼. 아. 차차차! 로 할게. 요 어떻게 하면 돼요 레이스로 하면 되나? 아, 레이스에서 어. 캐릭터 선택. 아 일단 이거 해줍니다. 네. 오케이. 자저 같은 경우는 그냥 어. 원래 기본 캐릭터가 제일 세요. 저는 와레르로 네. 가겠습니다. 이 캐릭터 이름이 김수환무야 저는 또 여시! 여시로 갈게요. 가자. 좋아하는 파란색 공룡으로. 와 색깔 커스텀도 있어요? 네. 한번 가볼게요. 용이 와얘기했 좋겠어요. 그래요? 네? 아이템 있는 걸로 가자. 그래그래. 그래. 먹는 걸로 가야 재밌죠. 어? 아니 그렇겠다. 못 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요. 마리오 카드 네. 스타디움으로 한번 가봅시다. 아저몇았다고첫 운전인데 어 굉장히 더 떨리네요. 오우. 안 봐줘도 돼? 네? 반바줘도 돼? 아, 됐습니다. 에어, 에어, 에어백 잘 작동하죠? 불안한데? 이게 지금 밟아야죠? 지금이에요! 아.. 안 되네.. 마리오가.. 아 마리오가 됩니다. 몇전 했죠? 네, 개인전이에요? 어. 아. 어우 베스트 드라이버네요. 저는 지금.. 어? 베드 베드? 누구요저 사람? <웃음> 죄송해요. 보사 불러야지. 어 뭐야 뭐야 뭐야. 오. 아니 보사 불러. 아이고 아이고 아야 우리 둘이 팀인가? 개인적인 것 같은데 그치? 지르겠는 응. 지금 2등. 왼쪽 화면이 저예요. 어? 아이템 2개. 불안 어? 마디야. 미안해요. 미안해요 병훈이요. 너가 1등 이니와너 1등이야. 그래요? 안녕요 야, 안 네. <웃음> 야, 마지막에 뼈볼기 때문에 목숨 됐어. <웃음> 2등. 2등 했습니다. 나와보세요. 아또 어, 카, 카트고스? 카고, 카고 나왔대요 카고, 카고 배지장 씨? 이게 또 사실 밑에 이렇게 엑셀이 있어요. 형씨한번 밟아보세요. 어. 어, 발 굉장히 귀여우시네요. 아, 그... 개발했요 귀여워요. 귀여워. 자, 두 드라이버의 시어한 싸움. 자, 갈게요. 레이스 워터파크. 하하 에. 이 아이고, 이거. 이거. 어, 귀여워. 보수는 다르다. 딱 해놓고. 와 후진까지? 지금이니! 내 네, 누구야? 내 네, 얘야? 지아, 지우 씨. 뭐야? 어? 아, 네가, 네가 얘야. 아, 바뀌었다, 이게. 아, 순서를 아, 잘못 누르나 보네, 이거를. 아, 그렇다 보. 따당, LR 누르는 거를. 오케이! 이거죠! 이 이거 아이템 그렇지. 보여요? 이 꼴등이 좋은 이유가 좋은 아이템 많이 나옵니다. 아막 눌러! 야! 보이시나요? 갑자기 1등 돼버린 거. 자, 자 이제 안전운전. 백미러 짧대만 어, 봐주고 백미러 만 봐주고 이거 1등이야? 네. 아진영이 아니야? 왼쪽이? 안전운전 중입니다. 네 2등이야. 어, 이거 이거 뭔 아이템이죠? 한번 써볼까요? 어. 자. 자 귀엽게 게요 어! 야 돌아와 돌아와! 어, 아, 애플리딩 풀리지 <웃음> 갑시다. 어유, 뭐, 뭐, 다유게 학교에요. 다 웃겨, 어. 아안 어, 좋은 녕 깜빡이 켜고 사이드 미러고터고면서 가서 가서... 아야, 4년 만에 이 노력이 헛되지 않았습니다1 되겠네요? 동메달, 이 각진 동메달을 얻었고요. 아, 2등! 지혜 6등이에요? 네. <웃음> 와, 진짜 잘하신다, 지혜씨 되지 않고요. 뭐 같이 레이스로 갈까요? 그럼 일단 저희들의 이 아름다운 레이스는 어,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저희는 또 새로운 게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밀어드릴게요. 진아요 그렇죠? 음.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오이가 이렇게 많아지네. 띵~ 띵~ 하는 순간부터 움직이면 알았어? 돼 띵~ 컴~ 어~ 이렇게 저희 멤버들이랑 같이 어~, 어 닌텐도 게임을 해봤고요 어, 다음에 이제 뭘 아니, 할지 한번 또 음, 보겠습니다. 기대해 오~ 야, 엄청 잘생기게 나온다!